곧 출발합니다. 입니다습니다 도착 이 조금 하 운행 중 넘어질 수 있으니 손잡이를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. Please hold o r handle firmly while standing. 이번역은 보라메 병원 전문건설 퇴관역입니다.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. 보라메 병원을 이용하실 승객께서는 이번역 1번 출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This stop is f o r m a i n Medical Center. The doors are on the right. Passengers using Boromain Medical Center. Please use exit one of this station.